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런 기회에 아파트를 떠나 건물주가 되어보기 또는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많은 건축주들과 상담을 하고 같이 일을 해왔는데 오늘은 아파트를 떠나 상가주택을 짓고 싶다는 어느 건축주와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4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서 이번 기회에 상가주택과 같은 꼬마빌딩을 짓고자 하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살고 있던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이 아파트값이면 충분히 자기가 생각하는 상가주택을 지을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분과의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아파트를 떠나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특히 곧 퇴직이나 은퇴를 앞둔 직장인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번째로 아파트 참 좋은 집이기는 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아파트는 여러모로 살기에 편하기는 하죠 특히 가정살림을 하시는 주부 등 여자분들이 아파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드물 정도로 작은 공간에서 못하는 일이 없으니 말입니다. 살림하느라 힘드신 주부님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모든 공간이 컴팩트하게 짜여져 있고 어린 자녀들의 양육에도 효율적입니다. 또한 모든 공간들의 연계성도 간결하고 깔끔하며 안방, 거실, 화장실, 자자방 등의 공간이 서로 유기적이면서도 독립성이 뛰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그렇고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 사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하며 층간소음 등 자녀 교육에도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파트는 그저 먹고 자고 싸는 단순한 기능만 해소하는 데는 편할지 모르나 취미나 문화 등 다양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자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집은 많습니다. 바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전원주택 등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특히 최근 개발되고 있는 판교나 관교를 비롯한 대도시 인근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상가주택 등은 새로운 주거 형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살면서도 장점이 많은 상가주택에 관한 것인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주택등 다양한 형태의 집이 있지만 상가주택처럼 삶의 질도 높고 매월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또 잘하면 디벨로퍼 등 새로운 사업 모델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트나 다른 형태의 집이 살기에도 좋고 편할지는 몰라도 상가주택처럼 아파트보다 훨씬 넓고 옥상정원이나 다락 등이 있어 다양한 생활을 하며 가족과 함께 그 집에 살면서 매월 임대 수입을 올수 있는 집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즘 아파트가 이유도 없이 신기루처럼 가격이 많이 올라 부동산적으로 좋다고 할지는 몰라도 이러한 상가주택도 확실한 땅과 건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적인 장래성 또한 확실하며 특히 상가주택을 짓다가 디벨로퍼로서 직장인들의 평생소원인 자기사업을 할수 있다거나 은퇴 후 임대 수입을 올리면서 새로운 사업모델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회사로까지 발전시켜 인생 역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저와 상담한 건축주도 이런 상가주택을 지어보겠다고 나선 것이었는데 무엇보다도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럽게도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으로도 이러한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평생 소원인 내집 집교와 건물주 대여보기라고 하는 것인데 또 이분이 이런 상가주택을 지어버리는 것은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기보다는 언젠가는 자신이 구상하는 집을 한 번쯤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과 또 모두가 부러워하는 어엿한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평소 생각을 현실화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지금까지 계속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서 단조로운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상가주택을 지어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집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그런 집에서 살면서도 평생 소원인 건물주가 되어 투잡을 할 수도 있다는 등 상가주택은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분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현실화해 보려는 것은 직장생활의 한계 때문이라고도 했는데 그것은 한정된 급여도 그렇지만 곧 퇴직을 세야만 하는 직장생활과 은퇴나 노후 대책으로 여러 퇴직자들이 식당이나 제과점 창업 등을 생각해 봤지만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사업 즉 디벨로퍼처럼 안정적이고 확실한 사업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다양스럽게도 가격이 많이 오르나 비싼 아파트를 그냥 머리에 이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거주 문제도 해결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많은 장점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는데 이 상가주택을 짓는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로 웬만한 아파트나 아파트 전세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사실 이런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을 건축하려는 것은 오래전부터 많은 직장인들과 소위 직장사들이 관심을 가진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곧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은 이런 건축사업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그동안은 직접 건축을 하지 못하고 직장사들이 지어놓은 이러한 상가주택을 매입하기도 했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이런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즉 그동안 본 채널에서 제가 여러 영상으로 소개한 바와 같이 이러한 건축을 하는 데는 건축사 등 전문가만 잘 활용한다면 직장인들도 투잡으로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 대신에 아내들이 이러한 건축을 충분히 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특히 무엇보다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할 수도 있어서 그야말로 웬만한 아파트 아니 아파트 전세가격으로도 충분히 이런 상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데 대해서도 그동안 실제 그렇게 한 사례와 구체적인 방법 등을 소개한 영상들에서도 설명했듯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유도 없이 신기루처럼 가격이 많이 오른 데 비해서 상가주택을 지을 땅값이나 건축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 정도라면 가능하다는 것이고, 건축기간 동안 자금 흐름이 문제인데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축의 경우에는 땅값, 설계감리비, 공사비 등이 단계적으로 이러한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요즘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은 제한되어 있지만 금융기관과 신용도에 따라 땅값에서부터 공사비까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는 것은 지금이 이런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짓거나 건물주가 될수 있는 적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번째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는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지어놓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살던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이나 취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야말로 가장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개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단조롭고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그저 먹고 자고 싸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을 해소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특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소위 아파트 퀴즈라 해서 요즘 아이들은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자라고 아파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하고 또그 아파트에서 아기를 낳아 그 아기는 부모와 똑같은 생활을 한다 참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데 오직 그 좁고 답답한 콘크리트 숲으로 된 아파트에서만 평생을 살아가게 하다니 아니 먹고 살기에 급급하던 때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풍족하고 다양하게 살기 좋은 세상에 그렇다고 그 아파트가 싸다거나 아무나 살수 있는 집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분양을 받거나 내 집이라면 말도 안하겠는데 내 집도 아닌 남의 아파트를 그렇게 엄청난 돈을 싸들고 다녀도 그러의 아파트 전세가 씨가 말았다고온 나라가 난리이고 이 정권이 흔들릴 정도이니 오죽하면 어느 외국인이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 이라고까지 했을 정도이니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보다도 훨씬 살기 좋고 층간소음도 없으며 다양한 취미와 문화생활을 즐기고 공기 맑고 물 좋은 곳에 아파트보다 훨씬 싸고 좋은 아름다운 집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말이죠. 자 지금까지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 것인가 또는 아파트보다 건물주가 되어보자 라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 아파트 좋은 집이기는 하다 두 번째로는 살면서도 장점이 많은 상가주택 세번째로는 평생 소원인 내집 짓기와 건물주 대어보기 네번째로는 웬만한 아파트 또는 아파트 전세로도 가능하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 것인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은 사람마다 또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르죠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직장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생활 여건, 자금 문제 등으로 생각만 있을 뿐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거나 변화를 하려는데 내 마음대로 하며 살기란 쉽지 않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무리 좋은 곳에 넓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언젠가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서 땅을 밟고 살아보고 싶다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사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답답한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나이 자랑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랜 세상을 살다 보니 또 그동안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설계하고 건축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보고 특히 그동안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전원주택 등 다양한 집에서 직접 살아보게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구만요. 이러한 것은 요즘 여러 방송에서 집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은데, 뭐 건축탐구 집이라든지 한국기행, 산호라면 또는 6시 내고양 등 수많은 방송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진정한 삶이로구나. 저게 바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는데, 사실 인생이란 단한번 살나가는 것이고 또그 인생은 얼마나 짧고 빠른지 이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진정한 삶을 위해 또는 진정한 자녀들의 장래와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족들과 건강한 생활을 해보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 상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만나본 어느 건축주와 상담을 하면서 느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런데 대해서 의견이 다르시거나 어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며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의 이와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